어이 댕댕이 나 왔어 예? 누구세요? 어? 저를 아세요? 어? 너왜 그래? <웃음> 뻥이야! <웃음> 오늘 만우절이잖아! 에이 뭐야? 에 오늘 만우절이었지? 얘들아, 얘들아, 큰 t r 야야야야 r 야 Yetra! Yetra! Yetra! Yetra! y e t 뭐? a y e t r 야 Yetra! y e 야 r a Yetra! Yetra! Yetra! y e t r e t r 야 e t 어어음음 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무슨 일인지 확인 중이오니 교내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신속히 웅둥작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어 아 여래 어 여래 어, 괜찮아? 그늘이야 그늘 큰일, 여기서 빨리 나가자. 어, 비상벨이 울리고 무슨 일인 거야? 밖에 불이 났대. 빨리 밖으로 나가자. 응. 어휴, 학생 여러분들 모두 진정하세요. 학교에 불이 난건 아니고 누가 비상벨을 눌러 장난을 친것 같구나. 에? 에이 뭐야 불이 난게 아니라고? 이거 차별이가 장난친 거 아니야? 에 누가 이런 장난을 한 거야? <웃음> <웃음> 오늘 많은 절인데 많은 절인데 많은 절인데 바보들아 이거 속냐? 에? 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응 음, 어제 TV 첫선 TV 깔깔. 자는 어? 어떻게 매번 저렇게 선을 넘을 수 있지? 아휴 차별리는 정말 선을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멀리 뛰길래. <웃음> 재밌었다. 마늘짤은 지가워. 내 세상 같다. 또 어떤 장난은 쳐볼까? 음, 그래. 날 깨었쥬. 진이선어 생각이 났어. 오이 댕댕아. 매점 가자. 어이, 아니. 오늘은 속이안 좋아서 매점은 별로. 아, 알았어. 나 혼자 갈게. 에이. 잠시 후. 아, 리아가 매점 갔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에? 여보세요? 김영학생 친구되시죠? 교통사고 이후 응급실로 이송 후과다출혈로 오후 12시 10분은 사망했습니다. 핸드폰에 등록된 번호로 모두 전화찍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에? 에? 이, 이게 무슨 일이야? 반데 리아 야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웃음> <웃음> 땡땡아! 네? 너도 전화 받았니? 나도 받았어! 나 너무 슬퍼! 흥리아야 평소에 장난 많이 쳐서 미안해 거기서 행복하게 지낼땡땡아또도 <웃음> <웃음> 인사해 <웃음> 리아야! o 이렇게 두 o go inside. i 어 g 해난 어떻게 살아가라고! s i 빵 맛있다 going to go i n s 오늘 만누전인데 마늘 올래 바보들 이거 숙냐? 야 이건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어? 야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난 이렇게 죽여? 너 이런 장난치면 진짜 천발받아 어쩌고 만누전에 장난 좀 친거가지고 그렇게 화냈느냐? 속도 좋긴 그리고 천이무슨넌 아직도 신에 있는 줄 아니? <웃음> 너반 지영이한테 고백했다며 지영이가 말해주던데 에이, 무슨 소리야 난 그런적 없는데 당연하지 오늘 만우절이지라 어. 야야너 학교에서 똥쌌다고 똥쟁이라고 소문 다 났던데 어, 아니야 나 학교에서 똥싼적 없어 당연하지 오늘 만우절이지라 차별이는 정말 너무 선을 넘는 것같아 맞아 만호자리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재미도 없고 차별이는 정말 너무해 우리가 복수해 주자 어떻게 할 건데 다 나한테 생각있지 뭐야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준 다음에 구독 이번에 또 어떤 거짓말윽 쳐볼까? 학교 앞에 폭탄윽다고 해볼까? 윽 쓰윽 쓰윽 쓰 얘들아 얘들아 큰일이야 큰일 큰일 어, 얘들아 어, 리아야 이번 수학 숙제 했어? 아 맞다 안했지 빨리 해야겠다 리아 너또 숙제 안했구나 음, 뭐야 왜 다들 모른 척하는 거야 리아야 오늘 끝나고 학교 앞에 떡볶이집 가지 않을래? 좋지. 근데 야, 나 용돈 없어서... 떡볶이밖에 못 먹을 듯. 내가 튀김 사준.. 그.. 무슨 튀김? 뭐, 뭐야? 어? 들아 얘들아, 얘들아, 가 여기까지였나? 뭐지? 왜 다들 나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소, 소... 자, 오늘 출석 부를게요. 음, 잉, 잼민이. 네. 소심이 네. 김리영. 야 댕댕이. 네. 음, 차별이.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차별아. 응? 어? 음, 뭐야, 차별이는 안온 거야? 선생님 차별이는 오늘 땡땡이 쳤대요 맞아요 차별이 아까까지는 학교 있다가 도중에 갔나봐요 안보여요 <웃음> 어? 무슨 소리야 나 여기 있잖아 수, 선생님 제가 안보이세요 제가 안보이시냐고요 그래 그러면 은 차별이는 결석처리한다 분명 천벌 받는 거야. 어떻게? 어? 어, 야, 야, 얘들아, 어, 저기 차별이 운다. <웃음> 차별이 진짜 완전 속았네. <웃음> 차별이 저 속았다. 차별이 저 속았다. 운데 운데 운데. 차별아. 왜 울고 있어? 그냥 가벼운 만호절 장난일 뿐이잖아 <웃음>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이 그냥 웃자고 장난친 건데 아 진짜 뭘 그렇게 원해? 너 진짜 속 좁다 <웃음> 나 몰라 그냥 집에 갈 거야 마주자 노잼 <웃음> <웃음>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웃음> 아니,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 야, 갑자기 학교 뒤에는 왜 오래? 그게,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실은, 예전부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람이> <람이> <웃음> <람이> 하부 진짜로 난너 좋아한단 말이야 뿅 구독 뿅 좋아요 띵 안녕